이 마른 오징어 두 마리 물에다 1 시간 정도 담가놨어요. 까르고추를 먼저 썰어야지. 까르고추 이게 통으로 넣으면은 여기 양념이 안 들어가가지고 싱겁더라고요. 그래서 좀 길기도 하고 해서 먹기 좋게 이렇게 반. 적은 거는 그냥 넣고 큰것만잘르고반 짤르, 자르고. 파도 미리 이 파도요 우리 마당에다 심은 거고 아까 꿀 까르고추도 우리 마당에 심은 거예요. 내가 다 농사진 거거든요. 이제 오징어. 이 오징어를, 이 껍질이, 이 껍질 벗기면요, 좀 부드러운데, 껍질, 나는 껍질 있는 게더 맛있더라고. 그래서, 껍질 안 벗기고, 바로 할 거예요. 먹기 좋게 썰으면 돼. 먹어. <웃음> 이게 제일 맛있는 이거 <웃음> 맛있어. 제일 맛있는 거야. 나도 하나 먹었어. 음, 간장. 한 4개 정도. 진간장이에요. 물, 엿, 마늘 식용유 조금 그리고 들기름 하나씩 2불로 오늘이도 볶아지면 은 물을 좀 부어줘야 돼 물을 붓고 1컵 정도 오징어에서 맛있는 물이 우러나야 되니까 좀 끓여줘야 돼요 물이 좀 졸았어요 이 정도 어, 물이 졸았으면 은 이제 이 고추를 이 정도에서 고추를 좀 넣어줘야 돼 고추도 좀 졸여야 되니까 불을 약하게 짠! 이게 다 졸아졌어요 이정도로 이렇게 국물이 약간 있을 정도로 쫄으면은 다 된거예요 고추도 어느정도 쫄아졌잖아요 색깔이 어좀 이렇게 죽은 색이니까 이제 불을 끄고 파를 넣어주고 깨도 살살 뿌려주고 국가루도 이거요 어 냉장고에 먹던 오징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 마리를 이런식으로 볶아서 우리 아들을 줬더니 한끼다 먹어버려서 맛있다고 그래서 두 마리 있는 거 맞아요. 지금 볶는 거예요. 참기름 좀 넣고, 마늘 오 않고 까리고추 볶음이 안 생겼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